아마 이게 마지막 그거일거예요. 마지막 직전이라서. 우리가 저 산으로 올라가려면 이 낡은 요새를 통해 갈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 같네요. 제가 우리라고 해버렸네요. 당신이 찾아야죠. <웃음> 양심 어디? 길 찾으면 알려줘요. 엄청 당당하네. 오 뭐지 이건 또? <웃음> 아! Why you bully me? 이부조리야 <웃음> 아, 이 바보야. 올라가고 쳐야지. 됐어. 그래서 왜안 열려있어 이거 <웃음> 까마귀 준비하고 있어 먹히는거 <웃음> 어차피 얘도 아니깐 이제 어 <웃음> 까마귀 이제 준비하고 있어 그냥 아 오, 새로운 애다. 오파이어볼 아, 얘좀 어려운데? 또 너냐? 으악. 오케이. 자, 이번엔 무슨 입냐? 갈고리탄 주문. 오오오 어? 근데 이거 안다네? 괜찮은데? 자유 까마귀 야영제온걸환영하는 친구. 자네가 여기까지 올줄 알고 있었지. 오면서 안내가 좀 필요하긴 했지만 말이야. 하지만 앞으로 가기 전에 확실히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. 기억하게. 자네가 언제 오는 이곳에 환영한다는걸 어이 자식 <웃음> 아! 뭐야 얘 찍기도하네? 아아 얘가 너무 어렵다 왜그러냐면은 맵도 너무 좁아 이거 너무 한정돼 있어서 일단은 처음은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? 원래는 하나하나 잡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가야겠어요 아, 아. 어? 오케이 인노 <웃음> 어, 캐노 갑자기야. 아, 패티 와... 아, 애가 빠르네. 아, 제발 어려운데 그냥 타이밍 맞춰서 구르자. 그냥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어... 와 뭐야 이거 위에서 떨어져요 와 진짜 머리를 찾을 수 있으면 머리를 노려 어 됐다 생각보다 어려웠다 진짜 이제 죽음의 문열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부서진다 와 연출은 대박이다 아무것도 없네 얜? 누구? 뭐야 누구? 아... 얘구나 원래라면 돌아다니면서 직접 영혼을 수확하곤 했는데 녀석이 와서는 제안을 하더라고 를 달라고 했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지 영혼이 유통기한을 넘어서 쫓아버리고 봉인해버린거야 난탈출도 못하고 있었지 길 잃은 영혼들도 영계로 건너올 수 없었고 말이야 산자들에게 죽음이 사라져버렸지 아 애초에 그러면은 죽음의 문을 여는게 맞는거네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쫓아서 이 문까지 들어왔어요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겁니다 정말로 못보셨습니까? 미안하지만 혼이 육체 없이 이곳에 오게되면 영계로 사라지게 되었어 빠르건 늦건 시작한 모든 것은 끝을 맞이하는 법이지 아냐 안돼 근데 어 근데 분위기가 좀 뭔가 이상한데? 허 <웃음> 이런 보안이 내 영혼의 유통력 살짝 넘어선거 같네 어, 아니, 이게 이렇게 된다고 또? Bye, 야! 야, <웃음> 씨, 어디가? 뭐야, 이건 또? 르겠네 아, 씨! 아우! <웃음> 와, 어렵네. 저 날라다니는 거. 저거를 어떻게 맞춰야 될것 같아? 세기 전도. 저도... 뭐야. 어, 빨려 들어간다. 빨려 들어간다. 빨려 들어가. 어. 아이고. 저것도 맞으면 안 되나 보다. 아. 아. 아. <웃음> 이 자식 내 사무실로 돌아가서 너희 사장의영혼을 가져와줘 까마귀야 음, 그리고 알아도 죽음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야. 뭐야? 아이고 이거 피하기가 되게 애매하네 저벽 때문에? 어? 저거 영혼력 그거 아닌가? 아나피 없는데? 어? 피다 채워졌다 어?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여 이거 아! 아! <웃음> 제발 <웃음> 아 역시 아뭐 원트에 깰 일은 없죠 절대 음. 됐스 <웃음> 부디 날용서해 더. 잊 이제와서? 그냥 푹 쉬세요 그분을 기리기 위해 머리를 숙여주십시오 마지막 경의를 표합시다 고인이 떠나셨기에 이렇게 끝나는군. 와, 되게 깔끔하게 끝났다. 음, 되게 만족스럽게 플레이를 했어요. <웃음> 그러보니 저 친구 오라고 했는데 주전적으로. 풀서가 있었나? 아, 얘들 다 여기 있네. <웃음> 얘들 다 여기 있어. 그러게요. 아, 나 그런데 마지막 마지막 무기 못 얻었어요. 그거 어디서 얻는 거야? <웃음> 아, 이런 재게 아 대검 이에요 그게 마지막 무기가 아 대검 이구나 어야 갓게 이거 스킵은 못하는데 빨리 넘길 수 있어 야갓 게임이네 이거 어단히 빠져나 있는 원래 스킵을 못하도록 하는 어은 어떻게 보면 게임 쪽에는 국룰이 거든요 근데 네, 빨리 넘길 수 있네 이거를